1월 1일 헬리지나노 해피뉴이어 새해 첫날인데 너무 졸려. 어제께 코파카바나에 갔어요. 코파카바나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인 코파카바나 폭죽놀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살면서 그런 폭죽놀이는 또 처음 봤네. 한 번은 진짜 올만해 바다에서 터지는 그 폭죽이 엄청납니다. 진짜 보러 가실게 편지 언제 다 하냐? 사람 진짜 넘쳐나, 넘쳐나 바다로 가고 있어요. 메트로에서 걸어서 차가 못 들어갔어. 10분째 걷고 있어요 진짜 사람 너무 많아 장난 아니야 와, 여기 너무 경찰들도 쫙 걸려있고 안전할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조심하려고 빌려가지고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년에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콘서트 하고 있어요 콘서트. 여러분은 지금 브라질 우대자네이루 뉴이어를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람, 진짜, 와. 집에 가고 싶다. 크루즈가 8대나 있어요, 8대. 저기서 이제 폭죽이 엄청나게 퍼질 거야. 30분 남았어, 30분. 15분 남았어, 15분. 브라질은 이제 뉴이얼 벨리지나 노브. 저쪽에도불켜 붙는 거. 사람 더 많아졌어 와 진짜 히유데자네이르에 사는 사람들 여기 다온거 같아 오늘 2019년도 끝났다 2022년 진짜 대박나자